시작에 불과했던 제 중독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일 런지요. 이후로부터 주식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처참함은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주식의 망령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.